네, 안녕하세요. 명석하다입니다. <웃음> 네, 오늘은 주천강 하류 쪽으로 한번 내려와 봤습니다. 네, 오늘도 역시 날씨가 네 아주 좋네요. 자, 여기 물에 보시면, 네, 이게 청소, <웃음> 네, 수마은 굉장히 잘 되어 있고, 요런 데에서 이렇게 부하석이 또 나올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여기 안쪽에 네, 이것도 청석인데 이것도 수마가 굉장히 잘 되어 있죠. 그리고 좀 이게 대작인데,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 밑자리 하고 이렇게 세워 볼게요. 아, 이쪽은 제가. 깊어가지고, 이동을 못하고, 이 자리에서, 이게 좀, 무게가 상당하네요. 저 밑자리를 저렇게, 네, 밑자리를 저렇게 해서, 지금 이게, 빼보면 좋은데, 아. 저기 밑자리 해가지고, 무령으로 머리 부분이 좀 보이는 것같고요네아좀 빼서 소개 시켜드리고 싶지만 아, 네. 아쉽습니다 저 돌은 네 여기 요돌 이돌 한번 뒤집어 볼게요. 아, 네, 동양석인데 폭포가 이렇게 한번 떼 볼게요. 네, 이렇게 보시면 좀 바위 바위도 이렇게 보이고요 폭포의 시작점이 잘 나와 있고 네, 폭포가 아주 시원하게 잘 내려오고 있는 그런 돌이네요. 자 네, 아 여기는 뭐 불과. 지금 뭐 요정도 밖에 이동을 안했는데 아 벌써 여기 보시면 돌로 세워봤는데 네. 하얀색 바탕에 아무한 그루가 잘 들어가 있죠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네.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기둥도 있고, 정말 잘 나왔네요. 자. 이기 때문에 자, 이렇게 어, 네. 말잘 들어간 문이석이네요이 여기다 놓고 또네 이쪽 돌 평원성 이것도 세우기가 힘들어서 좀 미리 세워놔 봤는데요 여기 물도 물고임도 있죠 이구 뒤에 봉이 잘 나와 있는데 네 자세를 낮춰서 네 보여드리면은 형원의 네, 뒤에 봉이 잘 나왔죠. 진짜 멋있네요. 자, 아, 오늘은 바람도 선선하게 불어서 네, 굉장히 또 시원하네요. 오늘은 날씨가 해는... <웃음> 네 해는 따뜻한데? 바람이 돌어서 네, 선선합니다. 자 여기 네, 홍석이 추천강 이게 하루에도 보이네요. 홍석인데 여기 옆에 보시면 이렇게 네, 붉은 빛이 네, 잘 들어갔죠. 자. 수마 상태도 네, 굉장히 좋고요. 면도, 이렇게, 네. 붉은색, 굉장히 또잘 들어가 있네요. 자, 네. 눈으로 보고, 네. 기다보고 보겠습니다. 네. 이기 사이로 또 다슬기가 오늘은 또 다슬기가 보이네요 이쪽은 이쪽으로는 이동하기 좀 그렇고, 자, 네. 물소리 이쪽에서 많이 들려서, 네, 한 물소리 들으러 와봤네요. 이쪽으로 왔는데 아, 여기는 어, 돌도 되게 잘 보이고 굉장히 아, 네. 좋네요, 좋네요. 또 여기 또아 네, 뭔가 좀 그림이 어 독수리인가요? 네. 음, 이 새끼 아무튼 입말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. 네, 근데 돌 밑자리가 보시면 네, 이렇게 슈.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되있고, 네돌 크기에 비해 문양이 너무 크죠. 성격으로서의 좀 아쉬움은 있지만 그냥 뭐 갖고 가서 그냥 혼자 보기에는 또 좋은 돌 같네요 자, 네요 돌이랑 오늘은 이거 네 아까 보여드렸던 평원에 물고임이 있는 네, 이 돌. 자, 아 이거 상당히 무거운데. <웃음> 자, 자, 네, 요거 제가 요즘에 자주. <웃음> 돌을 잃어버리죠 오늘은 잘 챙겨서 이쪽, 이쪽으로 더 잠깐 보고 여기 취석을 하셨죠 부럽네요 네, 갈대밭도 상당히 운치가 있죠 근데 여기는, 네. 선탐자 분들의 흔적을, 이것도 들어보셨네요 네. 아주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네요. 네, 아까 여기는 도착하자마자 저 물길 쪽이 또 금방금방 또 괜찮은 도를 몇점 찾았고요. 네, 다음에는 여기, 여기 물 안으로도 한번 제가 가보는 시간 다음에 만들어 보고 네, 이쪽까지 걸어와 봤는데, 네, 딱히 포인트 될 만한 네, 돌을 못 찾았고요. 네, 못 찾았고요. 네, 이렇게, 아까, 이렇게 걸어왔으니까, 다시 이쪽으로, 네, 한번 이렇게 보면서, 네, 저는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